철대이저주와이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다이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이이 젖이 젖이 젖이 이이 젖이 젖이 젖이 젖이 다이 젖이 젖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신호 기다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전투 한 거야. 전 완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! 파이크가 B 지점에 설치. 떨어졌습니다. 저게 B 지점어습니다지점 움직였습니다. 아까 이크 확보! 33초! B 돌아보면서 봐. B 지 <목소리> <목소리>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것같아 그에게 인정받는 건꽤 괜찮은 일이지. 고마워. 내가 공격하면 들어오고 놈들이 남상권이대명남았습니다 찾았다. 적군이 명남았습적 표시 완료. 화살. 찾았 적군이 명남았 적군이 명 죽이게 두진 않겠어? 슈키게 되지 않겠어? 슈키게 되지 어 슈키게 되어어 을 정찰한다. 충전이 필요해. 30초 남다 <목소리> 30초 남았습니다. 충전이 필요해.